둘, 셋! 아이즈원 미! 나하루순간모두아 주목해!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네 드디어 저희 아이즈이 12월 7일 6시 네번째 미니앨범 원릴라 액티4로 컴백하게 되었습니다! <웃음> <웃음> 틱톡 이용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앨범이 발매된 직후 12월 7일 저녁 8시 아이즈원 릴러 프리미어를 틱톡에서 생중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틱톡 이용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틱톡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틱톡 챌린지도 함께 진행되니깐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정식 공개될 네 번째 미니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RG였습니다 감사합니다